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양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면서 연초부터 작년 내내 지수가 이제 하락하면서 웬만한 이심약한 개미들이 많이 주식시장을 떠났죠. 그 뒤로 지금 연초부터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리도 계속 이제 인상된다는 아직 그런 소식도 있고 부동산도. 어뭐 경기가 이렇게 썩 좋다는 얘기가 들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집가는 바닥에서 지금 반등하면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그 상승했던 종목 한번 어 특징을 보시면 이제 대명에너지가 오늘 급등을 했죠. 어이 가상발전소 관련해서 대, 대명에너지가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대명에너지가 급등한 이유는 GM, 포드, 구글 또 썬파워 어 얘네들이 어 가상발전소 어, 협업체인 가상 발전소 파트너십을 발족했다는 아, 이런 뉴스로 인해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가상 발전소는 미래 미래 에너지 관리 기술이죠. 어, 이 개인 사업자 개인이나 사업자가 어, 자기 지역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해서 생산한 이 신재생 에너지 전력망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가상 발전소라는 개념이 그리고 이 대명의 에너지는 가상발전소 기업 부설 연구소를 작년 11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22년 2월 28일 또이 한국산업기술원 어, 인가를 받아서 어, 지금 이제 연구 조직을 운영 중인 회사가 이 바로 대명에너지입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이제 급등을 했죠. 어, 그리고 얘가 어, 지금 어,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 이렇게 17개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권에서 ESS 또 태양광은 이제 전라남도 쪽. 그리고 풍력은 이렇게 어, 경상도 쪽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그 가상 발전소 관련해서 어, 움직였던 종목들 간단히 살펴보면 대명에너지 어, 상한가에서 약간 못 미치는 수준에서 마감이 됐고 어, 얘는 이제 실적이 좀 찍히죠. 어, PBR에 이가상어 어, 발전소 관련주 평균 PBR이 1.8배입니다. 얘는 대명이 4.26, 어치투 파워가 5.7로 좀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대표적인 태양광주죠. 이 o c i 어, 8 3 9 0 0원대있고어 퍼는 네배 수준이죠. 하지만 뭐 반응은 그다 대명에 비해서는 좀 약하죠. 시가총액은 2조로 좀 무겁고 대명이는 3,900억입니다. 오늘 반등하면서 어, 그리고, 이제, 현대, 하나, 요쪽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 흐름이. 그래서, 하나 쪽 그룹 쪽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였죠. 퍼는 이두 개를 보시면, 얘가 17배, 얘가 19배입니다. 퍼로는. 얘가 약간 좀 낮죠. PBR은 얘가 좀 낮고. 하지만, 이제, 시가총액이, 하나 솔루션이 가장 무겁습니다. 여기서. 8조 9천억대. 하, 현대가 이제 6천억대. 아, 아무래도 이게좀 가벼운 모습이죠. 그리고 피, 이, 이, 이, 이 주당 그어 순익이 나오지 않는 기업이 css 유닛은 찌투파워 뭐, 뭐 이런 종목은 뭐 실적은 찍히지 않는 기업이죠 그리고 시총이 어 가장 낮은 놈은 이제 s에너지입니다 665억대 어 그럼 간단히 이들 종목 몇개 종목 차트만 보시겠습니다 어 먼저 대명에너지입니다 어얘 같은 경우 보시면 뭐 아주 가볍게 뭐한달 네 걸쳐서 이렇게 12,000원대에서 37,000원대까지도 이렇게 찍는 종목이죠 어, 오늘 뭐큰 폭의 반등을 했습니다 어, 주체는 이제 이렇게 외국인이 좀 많이 판 모습이죠 어, 다음은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아, 얘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5월 달부터 계속 급등해서 뭐 5배 가까이 상승을 시켰죠 어, 4배 정도 수준까지 어, 하지만 이제 계속 이제 조정을 받고 있었던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어 그리고 주체는 지금 뭐 기금이 계속 이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하나 솔루션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뭐 에너지주 어, 작년 5월부터 이제 계속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얘도 뭐 3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이제 상승을 시켰죠. 현대보다는 좀 약했지만 어, 이 흐름은 뭐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만 5천 원대에서 이렇게 쌍봉으로 꺾이면서 어, 하락했었던 이 하나 솔루션이죠. 그리고 주체는 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외국인이 좀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s 에너지 입니다 아, 얘도 뭐 에너지 관련 주들 작년 5월부터 뭐 상승할 때 같은 어,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 뭐 하락 폭으로는 뭐 단연 이제 1등이죠 거의 뭐이 어, 상승 초기에 어, 수준보다도 더 하락해 있던 상태죠 그리고 신 저가를 찍은 후에 계속해서 6일 동안 계속 이제 반등하고 있는 s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 조금, 차이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G2 파워입니다. 아, 뭐, 3천원대에서 2만 뭐, 2만원대까지, 뭐, 시가총액 원체 뭐, 천억원대이기 때문에 가볍게 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좀 횡보 중에 있었던, 종목이죠. 이 G2 파워. 그리고 외국인이 조금 입지를 한 모습이죠. 어, 다음은 OCI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뭐 태양광 관련주지만, 어, 흐름은 이제 작년 5월부터, 어, 계속 이제 꺾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바닥을, 어, 지금 7만 6천원대에서, 어, 지금 반등을 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 조금 입질이 들어온, 어, OCI.